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,좋아요,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귀찮네 제가 한번 한판 좀 돌리도록 할게요 한판 돌리고 그렇게 어. 좀 되게 스쿼드도..아 뭐야 이게 왜 들어가 이게 들어가네 스쿼드라는지 좀 뭐라고 할까 요즘 좀 너무 단일화돼있어 진짜 아 피파 약간 이걸 좀다 끝난지 해줘야 될것 같은데 아 뭐야 아 이거 일자로 내왔네 안챘네 이거를 자 일단은 스티븐 제라드부터 시작해 한번 이겨보자 어 뭐야 되게 이번에 테스트 구장 이거 그거 있던데 크로스 너프 시키고 그 다음에 중벌슈팅 너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하여튼 뭐 되게 좀 패치 내용이 있던데 테스트, 테스트 구장에서 아 근데 솔직히 중골슈팅 너프 안그래도 지금 너프 당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크로스 너프는 그렇다 쳐도 중골슈팅 너프 와 그거는 진짜 이제는 피파 좀 점점 사람들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피파 어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와 이게 이렇게 와 지렸다 확실히 몸싸움 세 애가 좀 수비로 하고 있으면 좋은 점도 물론 있지만은 이런 점이 별로 안좋죠 자 그래서 몸싸움 좋은 애들 그래도 좋은 애는 쓰긴 써 어, 써야지 솔직히 뭐 밤데이크는 필수고 근데 저런거는 좀 많이 조심하고 있죠 저 저런거는 프로는 뜨고 그 다음에 적어도 챌린저들이나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쯤이면 프로 2부들에 다 있어 프로 2부 아니면 은 못해도 월클은 지금 가있어요 챔피언스 한번 공식경기를 지금 해보기 해볼까 갱차라리차라리 공식경기를 돌려서 한번 패치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패치 추천 정말 제 방에서는 그런걸 알기가 힘드실거예요 아마 음. 와 교바야 와 루카쿠 자리에 지열시즌 스트라이커 추천 품 발로텔리 스트라이커로서는 발로텔리밖에 없다 아니면은 마시알 근데 마시알이 아마 뭐랄까 그 선수는 왼발잡이로 알고 있는데 마시알도 자, 발라. 그래서 딱 주면서. 아! 아니, 저렇게 좋은 정말 기회! 와! 너무한 거 아니야, 진짜. 아, 뭐야! 야, 커서 잡히라, 제발. 어, 아, 네, 안녕하세요. 더블 딱 주고. 여기서 크로스 제대로 빠 아, 뭐야! 한번더 빡! 때려주고, 블리드! 아, 뭐야! 이렇게 잘 먹어. 슈팅! 아, 한번 더! 아이씨 하하 <웃음> 겁나 쎄게 그냥 포 때려버리네 와 이게 페리시치지 나이스 아 진짜 그냥 현실막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진짜 차라리 그 돈으로 그냥 다른 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지 진정으로 표요한게 뭐지 어 그런 거딱 보면서 그냥 차라리 그런 거 사세요 진짜 아 되게 막 진짜 강화라는지 이런거는 진짜 인생이 도박이야 그거는 <웃음> 그냥 게임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저는 그냥 아우 저, 진짜 동정받고 싶어서 그런거면은 아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짱난데 아왜 이렇게 짱나냐 아니 왜 이렇게 그렇죠 와 진심 와 진짜 넥슨 넥스... 아니 아까지는 그게 어이가 없는게 슈팅을 거의 웬만해서 다 들어갈 각이었거든, 요 옛날만 해도. 무조건 들어가는 거였단 말이야. 근데, 요즘 저렇게 박는다니까? 와. 진짜 장난해. 와. 요즘 왜 이래? 님, 공캐 티어 어디? 아니, 인간아, 얘기를 하고 있잖아. 자식아. 이게 본케임 티어가 아까 세이었던것 같은데 세인데뭔아아 짱나네 와 무슨 앞에서 제트 저거 백드래그 하는거 저거 하고 한거 보면은 잘한다 이사람 왜이러냐 여기 이정도까지 애들이 맞게 아, 말했죠. 아, 아, 어렵죠. 키가컨트 좋고 패스워 좋은데요. 이런 게 바로 공격 작업이죠. 아, 좀 조기세. 와! 케인 팔면살돈 나오는데 서브 때몇 하신가요? 헤리케인은 지금 제가 계속 스트라이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아판거고 그리고 지가 앙리는 지금 딱 이제 윙으로 왔었을 때 공격이 완전 지리기 때문에 하 지금 윙으로 데려올까 이게 생각면아 근데 이 사람 수비는 그렇다 쳐도 공격이 진짜 와 대박이네 이 사람 공격이 잘한다 아 잠만 근데 내가 굴리트를 씨에었다가 그 됐나 아 바꾸자 아 이거 굴리트를 공격으로 보내면 안되겠다 약간 수미랑 좀 이렇게 겹치게끔 아 뭐야 나 이사람 끝나고 전적 검색한번 하자 와 아, 이사람 옛날 티어가 좀 프로는 아니야 이정도면은 아 이사람이 공식경기를 잘 안돌렸거나 아니면은 아 골키퍼가 너무 흔들리는데요 지금이라면 사실 정상적인 골키퍼는 막아줘야 됩니다 아쉽습니다 와 못해먹겠다 이제 와와 와, 세이프로 1부야 <웃음> 와와 와 월클 3부잖아 아 진짜 프로딸이 어쩌고쩌고 하더니 월클이잖아 이 사람 월클 2부에다가 어쩐지 잘하더라 와 <목소리>